장비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즘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다가올 새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마 다이어트 결심 계획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제가 원하는 체중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천천히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짠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가지고 제가 좀... <웃음> 걱정 이좀 많네요 네. 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새 계획을 짠 것들 중에 다이어트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전을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다이어트 라는 걸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 봤던 것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그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일상생활 속 습관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게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지금 저처럼 백수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백수든 직장인이시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하고 오다 보면요 피로라는 게 쌓이게 되죠 그 피로라는 풀려면 쉬어야 되죠 쉴때 이용하는 장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침대 위 입니다. 이 일상 속 생활 습관 중에서 진짜 이 다이어트 자체를 완전히 진짜 의지도 꺾어버리게 만드는 침대 위의 유혹 진짜 참지 못하겠죠 저도 그럴 텐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되고 너무 피로가 쌓이고 피곤하다 보면 은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바로 들잖아요 예, 씻고 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이 다이어트 의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침대에 눕게 되면 나, 난 오늘 자 다이어트는 확실히 실패를 했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어, 가장 괜찮았던 해결 방법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제 아무리 피곤하고 운동을 가야겠다라는 자신에게 세뇌를 했던 상황이라면요 차라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운동복을 갈아입으시고 한 10분 정도를 그냥 가만히 서있어 보세요 가만히 서있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정 10분이라도 못서 있겠다 그러면요 의자에 앉으셔서 한 5분에서 10분을 졸음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졸음과의 전쟁에서 어 졸음을 확실하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때 먹을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먹을 거를 절대 어 의자 앞에 무슨 책상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뭐멍 때려도 좋으시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를 그냥 한번 버텨보십시오 졸리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잠깐 이렇게 감았다가 떠셔도 되고요 이 쪽잠이니까 이 정도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운동 가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짐 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스포츠 가방 같은데 그거를 들고 문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의자가 아니라 좀 화장실이 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그냥 바로 그냥 화장실에 볼일 보러 거기에 앉으셔 가지고 볼일 보시기 전에 아, 운동을 가려고 헬스장을 가려고 먼저 가방에 짐을 다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 앞에 예, 현관문 앞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화장실을 보고 재빠르게 다시 현관문 앞으로 가시면 예, 운동 의지가 곧 행동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관나을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운동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또 다른 주제로 다이어트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바이오